저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영업도 하고 자영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했던 이유는 딱 하나 월 천만 원 한번 벌어보고 싶다 이 마음 때문에 제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받았다면 제가, 제가 나 월천댁이야 이러면서 다녔을 텐데 15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단한 번도 천만 원을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느 날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우리 집은 나아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빈만 쌓이지? 이런 의문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경제와 관련된 책을 찾아 읽기 시작했는데요 을그 책을 읽다 보니까 야, 참 내가 경제관념이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책에는 수입에 맞춰서 지출하라 고정지출을 정해놓고 줄여나가라 카드를 없애라 빚을 빨리 갚아라 물건을 살 때는 적어도 세 번은 고민해라. 아이에게 투자하지 마라. 아이에게 투자하는 것은 당신의 미래를 갉아먹는 것이다. 커피값을 아껴라. 담배값을 줄여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대로 따라서 실천을 해보려고 무지 내를썼는데두달 만에 제가 그책 집어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에 제가 2010년 6월에 처음으로 송리산에 1박 석세지 세미나를 참석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제가 두번 놀랐습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제가 읽었던 책 내용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 회장님은 지출을 먼저 정하고 얼마를 벌 건지 수입을 결정해라 돈이라는 것은 평생 동안 버는 것이 아니라 3년에서 5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평생 동안 돈이 나오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300에서 700만 원 버는 일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 일하는 일을 접어두고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벌 생각을 해라 아이에게는 빚을 내어서라도 투자해라 돈 없을 때는 청성맞게 아껴서 저축할 생각하지 말고 돈좀 펑펑 서라. 어차피 펑펑 써도 돈 얼마 없기 때문에 얼마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런 강의를 듣는데 제 가슴이 쿵탕쿵탕 뛰기 시작하고 저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한번 따라서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해터민 사업을 한지딱 5년 6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15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한 번도 벌어보지 못했던 그 천만 원을 이에터미는벌수 있도록 만들어주더라는 겁니다. 제가 에터미를 하고 1년쯤 되니까 월 500만 원의 소득이 들어오더라고요. 2년이 되니까 1 천만 원. 3년 되니까 연봉 이어 클럽인 로얄 리더스 클럽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더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이에터미 사업을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과 또이에터미 사업을 사업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앉아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요. 애터미는 나이나 외모나 능력이나 인맥이나 판매 영업 능력 판매 영업력이나 이런 거 하고 전혀 상관없이 누구나가 애터미를 선택하기만 한다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객관적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정말 객관적인 이유가 맞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애터미에서 누구나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요소 첫 번째. 제품의 확실성과 경쟁력. 자, 제품이 확실하고 또한 그 확실한 제품이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2016년도, 최대 소비자의 트렌드가 뭔지 아시나요? 가성비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가격, 대비 성능 비 제가 처음에 이애터미 사업을 선택하고 어, 세미나를 들으러 왔는데 참 신기한 게 있었어요 제가 15년 동안 영업을 하면서 항상 새로운 일을 할 때는 그 회사의 제품에 대해서 공부도 했고 교육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애터미는 제품 교육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성공한 어, 분들이 계셔서 그 먼저 성공하신 분들이 제품에 대해서 강의를 하기도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품에 대한 강의가 없었습니다 있다면 딱 하나 있었어요 저희 회장님은 또 더군다나 제품 공부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제품에 대한 교육이 있다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너도 써봐, 너도 써봐 요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데 써보면 아는 거지 무슨 제품 공부냐 그래서 제품 교육도 안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건요 모든 전제품을 다 내려서 내가 먼저 써본 거예요 진짜 이 제품이 좋은지 싼지 어떤지 그러면서 제가 이 제품을 전 제품을 다 쓰기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가지고 알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무 싸서 못 믿겠다 이 얘기를 했었어요 야, 너무 싸다 싼건비지떡 어, 이게, 이게 상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소비자들이 트렌드가 바뀐 겁니다 가성비 그래서 지금은 이게 왜 싸냐 하면 이게 좋은데 왜 싸냐 하면 이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성비 최고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찾는 트렌드랑 딱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애터미가 아 정말 이 시대의 흐름과도 맞게끔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소비자 만들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써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먼저 써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너도 한번 써봐, 너도 한번 써봐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소비자는요 제품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기담하맞지 않습니다 그냥 써봐 아니면 잘 모르겠다고 한다면 내가 직접 가서 쓸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내가 보는 앞에서 써봐 이렇게 해주는 것이 가장 확실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터미의 제품이 정말 좋은데 가격이 싸다 보니까 누구나가 성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영업을 여러 가지를 하다가 이 에템을 했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제가 했던 일 중에 제일 쉬운 일이 이 에템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제 파트너 중에 저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파트너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걸왜 쉽다 그러세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제품이 정말 좋고 싸기 때문에 이걸 누군가에게 써보라고 전달하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누구나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요소가 된다. 이겁니다. 자, 두 번째. 에터미에서 누구나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요소는요. 교환, 환불, 보증제도가 있습니다. 자, 에터미에 제품을 써보고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면 바꿔주겠다는 거죠. 환불해 주겠다는 겁니다. 교환해 주겠다는 겁니다. 자 이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안쓸 이유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써봐. 마음에안 들면 바꿔줄게. 써봐. 이 얘기를 자신 있게 할수 있는 겁니다. 마음에안 들면 교환해 주겠다. 환불해 주겠다. 손해볼 게 없다는 거죠. 처음에 이 제도를 도입을 했을 때요. 저희 회장님께서 밤새 고민을 하셨답니다. 만일에 이 교환 환불 보증 제도를 도입을 했다가 많은 반품이 들어오면 어떡하나? 그러면 회사가 어려워질 텐데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밤새 고민하시다가 내린 결론이 만일에 반품이 많이 들어온다면 이 제품이 좋지도 않은 거니까 그냥 회사 문 닫아버리자 이 생각으로 이 결정을 다 하시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셨돼요 그래서 이교환환불 보증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업계 최저의 반품률입니다 재작년에 우리 업계에서 0.19%의 반품률 보통은 어, 2% 또는 3% 이렇게 반품률이 될 텐데 저희는 0.19%의 반품률에 지금 현재 업계에서 최저의 반품률을 고수하고 있다고 하는 건 그만큼 제품이 좋은데 가격이 싸다 제품에 만족도가 있다는 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 때문에 누구나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이터미에서 누구나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요소 세 번째 무자본 무점포 사업입니다 자 자본 없이 점포 없이 어, 누구나가 쉽게 선택해서 할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 보통은 대개는 산무 사업이라고 합니다. 무경험, 무자본, 무점포 사업. 자 그런데 저희 애터미에서 자본 없이 어, 또는 점포 없이 할수 있는 이 일이라는 건 누구나가 돈이 있든 없든 선택해서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희 애터미 안에 앞에는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진입비와 유지비가 없는 무자본, 무점포 사업입니다 보통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점포 없이, 자본 없이 또는 경험 없이 할수 있다고 하지만 거의 진입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이 정도의 물건을 사야 됩니다 라는 그런 진입비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요이 정도쯤이야 뭐큰 돈도 아니고 별거 아니지 이 정도는 내가 사업비로 투자할 수 있다 하고는 선택해서 하지만 그런데 진입비가 있는 일은 끝없이 끝없이 진입비를 내야 되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더라 그런데 애터미는 자본도 없이 또 점포도 없이 무자본으로 내가 시간 투자만으로 할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애터미에 시간 투자만 한다면 누구나가 성공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애터미 사업이라는 겁니다 자, 애터미에서 누구나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요소 네 번째 무한 단계 무한누적 시스템입니다 자, 이 무한 단계 무한누적 시스템이요 능력 없어도 또 물건을 잘못 팔아도 내가 인맥이 없어도 언젠가는 내 밑에서 말 잘하고 인맥 많고 능력 있는 사람이 나온다면 그 사람 때문에 나도 함께 돈을 벌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이 무한 단계 무한누적 시스템입니다 어, 저는 영업을 했기 때문에 이게 판매하는 거는 굉장히 자신 있었습니다. 또 누군가를 리크리팅한다는 것도 자신 있었어요. 그런데 제 파트너 사장님들 중에는 이것을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능력이 아니라 그냥 함께 같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전달하고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언젠가 내 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나오니까 그분도 돈을 벌어가는 걸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무한단계 무한우주 시스템은 요이애터미에서 내가 버티기만 하면 됩니다. 견디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그만두는 걸 선택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애터미 사업에 함께 동참을 한다면 언젠가는 내 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나오게 되면 나도 함께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이 무한단계 무한우주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자, 애터미에서 누구나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요소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애터미에는 성공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누구나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성공 시스템을 이 에터미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터미에서 성공하려면 두 가지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빨리 성공합니다 그게 뭘까요?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써봐 또 가보자 어휴, 잘 아시네요 너도 써봐 너도 써봐 그리고, 가보자, 가보자. 이 자리에 앉혀 놓기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배우고 알아서 공부해서 내가 직접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보자, 가보자 하고 이 자리에 앉혀만 놓기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전을 봤어. 오늘도 어떤 분은 막 가슴이 들어 와, 뚜껑 날라갔어. 되는 일이야. 나가서 뭐 하냐면, 에템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한국 콜마비엔에 치가 똑바로 쫙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 듣고 나면, 됐다, 만 니나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소문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아. 제대로 알아볼 기회도 주지도 않고 선입견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라는 이유 하나로 무조건 다 됐다 됐다 하고 거절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건 또는 제가 했던 건 물건 써봐 가보자 써봐 가보자 무조건 올 때까지 얘기해서 데려다 앉혀놓기만 하면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들어보고 알아서 내가 할 거구나 안할 거구나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터미는 이 성공 시스템을 갖춰놨기 때문에 누구나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다섯 가지 중에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이 있나요? 없습니다 모두가 다 회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회사가 내가 할게 없어요 성공 시스템까지도 회사가 만들어 놓고 내가 할수 있는 건 써봐 가보자 써봐 가보자 그리고 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터미는 누구나가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애터미에서 성공 못하면 기적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다른 데는요 성공하는 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애터미는 성공 안 하는 게 기적이에요 그 말은 누구나가 애터미를 하기만 한다면 다 성공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에 요만큼의 거짓도 없이 100%, 200% 확신합니다 성공 못하는 게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애터미의 성공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에 나에게 있었다면 제가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이미 월 천만 원 벌어봤었어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천만 원 벌어본 적도 없고요. 또 그보다 더 못한 분들도 이 애터미에서 다들 성공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터미의 성공은 내가 아니라 회사가 이미 갖춰놨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이곳에서 애터미를 선택해서 애터미에서 시간만 보낸다면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라 겁니다. 제가 이런 사실을 알고 또보상레안을 듣고 확신을 갖게 되면서 제가 했던 일은 제 주변을 정리하는 거였습니다. 일이야 어차피 제가 일절 다 해봤기 때문에 일하는 거는 무섭지 않았어요 또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는 것 또한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좀더 효과적으로 집중적으로 몰입해서 이 사업을 하려면 내 주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제가 했던 주변 정리가 뭐였냐면 하 우리 아이를 좀 해결을 하는 거였어요 제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어 우리 큰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둘째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할 때쯤 되면 우리 큰아이는 고3이 되니까 학교에서 12시 정도에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둘째가 이제 문제인데 우리 둘째는 요 아들이에요. 그런데 생전 전화 안 하는데 딱 식사 때만 되면 전화가 와. 엄마, 제 밥은요? 그러니까 얘 밥은 항상 챙겨놔야 되는 거예요. 반찬도 만들어놔야 되고 밥도 해놔야 되고 그런데 제가 이 애를 기숙사에 좀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기숙사가 있는 학교를 보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주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남편을 설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숙사가 있는 학교는 학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저희 형편으로는 어림도 없는 학교예요. 그런데 제가 저희 남편한테 비전을 제시하고 어, 이 애템이라는 사업으로 우리 아이를 내가 책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처음만 당신이 좀 도와줘. 그래서 우리 아이를 학교에 대한 학교에 보내자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사업을 진행을 하고 한 3개월쯤 지났는데. 그때 제가 경기도에 살았고 제 동생이 부산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에서 부산까지 후원을 갔는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부산을 다녔었어요 근데 그때 우연히 제 친구랑 통화를 하게 됐는데 제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얼마 버냐? 얼마 버는데 그렇게 비행기 타고 부산까지 가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마침 컴퓨터 앞에 앉아있어서 이렇게 수당을 톡톡 눌러보니까 37만 원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37만 원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야 참이 대단하다 37만 원 벌면서 그렇게 비행기 타고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37만 원이 다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고 일어난 그 다음날 아침에 밥을 딱 먹는데 저희 남편이 아주 심각한 얼굴로 여보 오늘 저녁에 나랑 얘기 좀해 그래서 내가 네 왜요? 그랬더니 나 어제 한숨도 못 잤어 당신 37만 원 벌어? 그러면서 우리 한결이를 대안학교를 보내자 그래? 당신 참잘자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저녁에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와서 제가 제 수당을 딱 보여줬습니다 봐라 나 37만 원이다 근데 나보다 한달 먼저 시작한 우리 스폰서 거딱 보여주면서 봐라 100만 원이다 그리고 우리보다 1년 6개월 먼저 시작한 그 위에 스폰서 딱 보여주면서 봐라 300이다 내가 지금은 37만 원이지만 100만 원갈 거고 300 간다 그러니까 괜찮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또 저한테 설득을 당해가지고 또 안심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 삼백이 다가 아니었어요 저는 정말 회장님 말씀대로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을 보고 시작했기 때문에 나는 5천만원 벌수 있어 이 생각을 가지고 나는 2천만원 벌 거야 이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우리 남편한테 나1 천만원 벌고 2천만원 벌 거거든 이 얘기는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미쳤다고 할까봐 그런데 제가 몇년 만에 몇 천만 원 번다고 하면 미쳤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그냥 설득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딸아이가 제가 여섯 살 때부터 영어도 시키고 수학도 시키고 미술을 보내고 이러면서 계속 학원을 보냈는데 학원을 무시무시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원을 다니다가 한 번씩 빼먹거나 아니면 과일을 붙였는데 거짓말하고 이 과일을 안 하면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어머니 무슨 일 있으신가요? 한배리가 지금 몇, 몇, 몇 번을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그러면 열확 팠죠. 왜열 받으세요? 내가 도대체 이 어려운 형편에 어, 너 하나 좀잘 되라고 이렇게 어, 학원을 보내는데 이걸 빼먹어? 그럼 그때마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진짜 저주를 퍼부습니다 당장 때려쳐! 그러면 막 울면서 그냥 할 거야 그리고 막 다녔거든요 근데 애터미 이 정보를 딱 듣고 나니까 어, 정말 제가 몇 천만을 벌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37만 원벌때 우리 딸아이한테 한별아 너 진짜 학원 다니기 싫으니? 그러니까 응 그럼 안 할래? 어 좋다 그럼 학원 끊자 가해는? 가해도 싫대요 좋다 그럼 가해도 끊자 다 끊자 근데 그때는 제가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라 정말 너 공부 안 해도 돼 엄마가 돈벌 거니까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거해이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다 끊자 근데 한별아 너 하기 싫으면 자율학습도 안 해도 돼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해 그랬더니 저희 딸아이가 엄마 누구 인생만 칠일 있어요? 아니 학원도 다 끊었는데 나보고 자유로워서까지 하지 말라그러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아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얘기야 정말 이런 마음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희 딸아이가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얘가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고3이 되면서 선생님께서 보통 아이들이 고3이 되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도 성적이 떨어진대요 이 스트레스 때문에 근데 유일하게 저희 딸아이는 계속 성적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수능을 봤는데요. 정말 기가 막힌 건 제가 6살 때부터 그렇게 돈을 진짜 쳐발랐던 수학과 영어는 3등급 혼자 스스로 공부한 건 1등급, 2등급이에요. 그러면서 4년대 대학을 갔는데 저희 딸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솔직히 요 그때 그 성적으로는 저 4년대 대학 못 갔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해서 4년 대 대학을 간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제가 돈을 벌진 않지만 이애터미가 갖고 있는 이 구조 때문에 돈을 벌것 같은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정말 내가 돈을 벌수 있을 거라는 이런 믿음과 확신이 들었던 겁니다 저는 이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단한 번도 이 사업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되는 거야 마는 거야 나 이거 돼?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이 보상 플랜과 이 회사 자체가 저희게 그런 확신을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가 했던 일 중에 제일 쉬웠던 게 바로 이애터민 사업입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던 때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성현 박사님께서 그런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열심히 살았지만 부자가 되지 못한 이유는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제대로 된 도구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저그 말에 진짜 위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부자는 커녕 오히려 빚만 쌓였던 그런 결과가 내 탓이 아니라 도구 때문이라잖아요 그런데 제가 애터미라는 도구 하나 선택한 것뿐인데 이 애터미는 저를 이제는 돈 걱정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앞으로 내가 3년을 더 한다고 봤을 때 과연 내가 부자가 될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답이 예스라고 나온다면 그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3년을 더 열심히 해본들 지금 현재의 내 모습과는 별반 달라질 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정말 에터미를 여러분들의 도구로 삼고 또 제대로 좀더 알아보시고 그래서 이 에터미를 나의 것으로 확 잡으셔서 앞으로 3년 후 또는 5년 후에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월천되기를 월천되게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